가장 아래에 프라이 시트도 트가 있고요. 그 위에 카라멜 마스카본 크림, 코코넛 샤벳 그리고 프리시아 리치랑 망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